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이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그 (30만 피비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에, 의미를 갖다가 이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설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항상 그 눈높이 말하는 그 강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쉬워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쳇말로 한다면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잘하는 설명이에요.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처럼 너무 어렵게 쓰거나 너무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인내를 가지고 참뭐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그거 참 읽기도 힘들고 그 설명 듣고 해석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달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디테일하게 그거를 갖다가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그래야지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킬 Q 자체, 그러니까 자격을 득하는 그 자체 30만 PV의 의미가 분명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고담 생각에 마음속에서 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30만 PV가 60만 원에서 막한 100만 원 들어갔는데 제품도 대체뭐 제품 한두개 사면은 그렇게 그렇게 되나?"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품 몇개 이렇게 많이 써 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진짜 처음 접하는 분이거나 한두 개뭐 칫솔 치약 정도나 이렇게 쓰고 해모입니다 이렇게 어머님 뭐 선물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그들이 손 들고 질문하기 전에 또 그런 자리에서는 질문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설명자의 의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 하나님한테 받은 나의 주어진 의무 주어진 임무를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의 미션이 저에서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줄 우리의, 우리한테는 그러한 주어진 의무,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다면 은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 책자 출시 4월 16일 애터미 반판매사 시작에 맞춰 마이크로가 기획부터 탈고까지 직접 참여한 32페이지 책자가 출시됐습니다. 스케치북처럼 위로 넘기는 상철 재본 구성이며 기존 한국어 카다로그 16절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애터미 현실 점검, 향후 전망, 사업자별 진행 순서 등을 알수 있습니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궁금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점잖은 체면은 물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자리에서. 근데 그거 하는데 30만 pb가 영구 누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 만 피비 PB, 이만 피비서부터 뭐, 이렇 작은 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년 내로 30만 피비에서 자격을 에, 득하는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그냥 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승지급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사회 비전 보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 의사에, 의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강의와 사항도 아니고, 그건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셔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어, 쓰는 거, 이렇게 작가 구매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저 제품 구매하는 요령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그것도 체크하는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늦게 간다고 그래서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찬찬하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아 이분은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이구나 우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관찰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되겠죠 2020년도 여기 표에 나오듯이 2020년도 그 공정이 최고 매출 제품 순위 탑 10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께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등 2등 그 다음에 5등 6등 입니다 다들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거 중에 해모임이 다녀오고 1754 억으로서 그냥 부동의 1등 이에요 제일 그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메이의 더블엑스가 우리의 그전 아메이를 5년 넘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메이의 대표상품이 사실은 더블엑스예요 근데 그래서 유기농으로 뭐4 k g 에는 전체 농약도 묻히게 만들고 그리고 4년마다 윤작을 해서 전혀 새로운 땅에다가 다시 4년 묶인 땅에다가 다시 이렇게 경쟁하는 그래서 유기농 그거 가지고 유기농이 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다 그러고 이제 뭐전 제품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궁하니까 그 설명이 궁하기 때문에 왜 애터미보다 뭐 좋지도 않은 게 그냥 그게 왜 세비식이나 부스 잡니까 뭐미제에서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는 그런 때 얘기하는 게 유기농으로 우리 만들어서 어떤 이게 다가 그런 게 다가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더블엑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품인데 우리 매출액 1754억 대5 43억 이라면 정말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도 12에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삽, 아메이 거, 이제, 아메이하고 생필품은 뭐, 부동의 1, 2등이 장애인데다가 앞으로, 에, 글로벌 매출도 곧, 뭐, 제가 넉넉 잡아 한 5년 정도면은 부동의 1등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뭐, 벌써 이미 5등까지 들어왔는데, 전번에그 제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여줬듯이, 제가 보기엔 3년 내로 그냥 부동의 글로벌 1등이 될것 같다는 그 확실한 생각이 들거든요. 뭐, 5년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거 표를 보면 더잘 압니다 아암이에서필에 필터 카트리지가 3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암이할때 그때 이제 그 정수기가 나와갖고 정수기 스쿨 저 아주 정수기 웬만한 거암이 정수기 압축 필터 쓴그 요만한 정수기를 갖다가 제가 그 배관까지 해서 그 이게 몽키 스패나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그거 하고 흰색 테이프 감고 배선 연결까지 도 제가 다 하, 그거 강사까지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나왔는데, 공기청정기가 많이 나갔죠. 저 정수기도 많이 나갔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정, 어, 저 공기청정기는 많이, 많이 판매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그거를 필터를 갖다가 교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계속 소모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 쓰면은 그냥 계속 핸드폰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그 근데 이건 생필품 다단계인데, 공산품, 어떻게 보면 내구성, 내구제인 그런 거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3등, 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게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왜 그럴까? 그러면 뭐냐, 우리 애터미 같은 데가 안 났으면 모르는데, 우리 같은 데가 나와서 가격 비교가 너무 세배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생필품은 우리가 다 거의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생필품에 아주 제일 그 최고봉인 건강, 기능식품 해모임이 부동의 1등 1754억을했고이 표가 그냥 그냥 이렇게 우연의 결과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한 4년 전에 5년 전에 출시했던 그그 그 앱솔루트가 그 전에 그더 페임 6종 6종으로 그냥 창립 초기서부터 6종과 해모임으로 이렇게 오다가 아 앱솔루트가 나오면서 한 200만원 300만원 받아야 되는 그 프리미엄 급의 그 화장품을 1 9 8 0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화장품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성분들은. 내 피부는 소중한 것이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민감해요. 안 민감한 사람도 자기 건다 민감하대. <웃음> 그렇게, 그런 게 원래 또 이게 화장품의 성격인데, 진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한번 바꾸면 이제 또딴 거로 못 바꾸죠. 그래서 앱솔루트가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부동의 또그 화장품으로서는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900, 근1 0 0억에 가까운 숫데이 숫자는 더 올라갈 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모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것 같다는 그, 그, 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 6종. 그게 지금 이제 더 폐임이 됐는데, 폐임도 만, 만치 않게. 진짜, 어, 앱솔루트보다도 저기 가격이 또 저렴하고 하니까, 그것도 기술은, 네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게 5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식품 중에 그냥 약방에 감초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생 유산균이 536억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아메의 더블엑스 보다도 그 10배가 넘는 거예요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 쭉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많이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용자 후기를 많이 보고 아, 그냥. 많이 찜해 놓고 많이 그 본거 있지 않습니까 그본거 사용자 후기가 많은 거를 갖다가 그냥 의심 없이 그냥 그래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아 써본 그거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 결과치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30만 pb 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 킷 서부터 해서 예를 갖다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거의 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두번째 두, 두 번째 밑에 하단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베스트 밑에 있는 거 거기 내용들을 갖다 가 여러분들은 다그 제품 다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갖다 상세하게 묻는 말에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왜 똑같은 그 30만 p 인데 97만원, 100만원 가까운 거 나오느냐? 거기에 화장지나 물티슈 같은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예로 10개. 왜냐면 그런 거는 뭐 식당 하시거나 저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갖다가 손님 접대용이라도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필품들. 그냥 뭐 하루에도 안쓸수 없는 그런 소모품, 소모성이 강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pb에 비해서 낫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시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필품 바닥 생필품에 가까운 것일수록피 b 비가가 높지가 않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냥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베스트 킷을 얘기하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어, 세세마프랜 이거에 나오기 바로 전에 스타트 키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베스트킷이 나왔는데 한시으로 적용하는 프로모션으로 적용하다가 이제는 상시로 전환합니다 이거 굉장한 마케팅적인 의미가 있어요 웬만한 조그만 회사 같으면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조그만 거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한 회사라서 그런지 그냥 상시 적용합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렇게만 한번 공지사항에 뜨고 난 다음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피비가 60만 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된, 돼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51만 5천 원 정도 해가지고 30만 피비를 적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많이 그 피비를 갖다가 부여를 한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또그 예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아아이 정도 그러니까 용내를 갖다가 세 개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식당 같은 거안 하고 난 물티슈 하나만 사면 되고 화장지도 한 세트만 사면 됐지 뭐 내가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좋 테니까 그리고 화장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아 내가 한번 여기 뚜껑 날아가신 분그 다음에 진짜 한번 마음속으로 어이거 진짜 나한테 큰 게가 되겠는데 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베스트 킷의 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에,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오는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 그 결정장애들이 많습니다. 뭘 이렇게 결정할, 뭘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에, 선뜻 결정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많습니다. 의외로 제품 구매도 누가 딱 집어서, 이거야? 그러고 얘기해줘야지. 으, 어, 그런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하지. 골래라고 그렇게, 그 원래 또 백화점 같은 데도 가서 널널하게 골래 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리만 아프게 돌아다니지 결정을 못합니다 딱 꼽아줘서 몇개딱딱해 줬을 때그 사람도 판단이 딱해 가지고 결정을 짓게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결정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쓰는 그게 뭐냐면 이 베스트 키시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표 공정이 최고 매출 제품 순위 그냥 부동의 1등 뭐 그냥 1,754억, 938억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라좀 좋은 화장품 쓰라고 한번 좀 조, 선물해야 되겠다 또 어머님 또해모님또또 생각나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꼭 하는 들이 지금 우리 베스트킷에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기에다 이거 하면은 내가 그 우리 여동생? 아니야 우리 회사 직장동료 그 친구도 내가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미 밀... 미래를 위해서 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것같은 세컨더리 어떤 일들을 갖다 준비하는데 그런 얘기를 숫자리에서나 평상시에도 많이 나눴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한테도 이거 한번 권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들으면서 작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부분을 갖다가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훅가닥 넘어가 버려요 훅가닥 넘어가 버린다 그리고 그걸 다시 나중에 또 복귀를 해서 하려면 힘들어져요 처음에 뜨끈뜨끈해지고 좀 관심을 가질 때 그때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그래, 백문이 뭐 불여 이건 써봐야지 뭐를 내가 느끼, 느끼겠지. 근데 딱 그것도 베스트킷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선정해 줬을 때는 그래, 피 v 도 어우, 많이 쳐주고 큰돈들이지 않고 그래도 주인한 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엄선을 했을까. 또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뭐 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메에서는 이 다이아몬드로 했다고 그러지만은그 다음에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했던 에, 2009년도까지 했던 그 맨하택에서 그것다 하나 위를 했거든요 3년 만에 그냥 그 브론즈 피디까지 갔었는데 거기가 요 스타트 킷을 잘 활용을 하는 데 됩니다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처음 생애 최초 한번 사는 근 50% 할인해 을 주거든요 근데 그 코드로 딱한 번밖에 못해요 그렇게 러니까그딱 규정을 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는 어우 너무 고가품인데 너무 아, 꼭 필요한데, 그랬을 때, 생애 최초 한 번, 그 코드 가지고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어한 300만 원 들어가는 돈인데, 137만 5천 원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저도, 그래, 어차피 내가 알아볼 거면은, 이거 한번 하자. 그래서 스타터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100% 생필품이기 때문에, 에, 그, 피비가를 그렇게 적용해 줄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할인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상시 적용이니까 스타터킷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생애 최초 한 번. 이게 아니거든요 젊은 애들 뭐 신혼 때한번 무슨 뭐 이렇게 임대 아파트 이렇게 해주는 그게 한번 평생에 한번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로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게 세미 세일즈 프레이막 시작되기 바로 전에 상시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거를 활용하라고 회사에서는 해서 넌쥬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그 프로모션으로 그런 상시 프로모션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로 별 공식사 도 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놨는데 그냥 그거는 그거고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그건 그거고 그렇고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원더우먼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똑똑하신 분들이죠 개인기로 하는데도 아주 야무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거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더니 시스템을 갖다가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몰아서 가고 뭐. 다 사람들이 물건 살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한, 어느 그 시점으로 몰아서 가고 그거 계산 잘하는 사람이 그걸 또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떻게 시스템입니까? 그건 산수 능력인데 아주 나쁜 거죠. 시스템은 이 네트워크는 지저분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 PB가 예측 불, 불가능하게 막 나와야 돼뭐 이쪽에서 좌측에서 몰려 나올 때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지저분하게 그죠 아, 어느 날은 뭐뭐삼십몇만피비가나오거든요 어느 날은 뭐삼만피비도 나오고 그냥 들쑥들쑥 하면서 이러고 가다, 가면서 다가 이제 기준치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트워크에 안정되면서부터 그런데 그거를 몰아서 가기를 해서 뭐 화요일날 하고 무슨 금요일날 몰아서 그러니까 프레시아웃 안시키겠다는 얘기죠 1pb 뭐 그냥 몇피비라도 그날아가는거 없이 맞춘다고 그걸 머리 쓴다고 그거를 그 그걸 또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거 계산 잘하는 사람 그또 쫓아다니면서 난 머리가 안돌아가서 그난 바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회사에서 딱 규정돼 준 이거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그래 어 이거 pb가 높은데 어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정례 근데 다 제포 상품이네 그럼 공정이 매출 제품 순위가 이게 그냥 거저로 나온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쓴 것이니까 는 그냥 그야말로 믿고 쓰는 거 그냥 보지 않고도 써 써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공개 자료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킷으로 그 베스트킷으로 유도를 하라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많이 빨리 이렇게 써 볼수록 여러분들 사업이 더 어. 빨리 체험을 하고 더 좋다는 걸 빨리 느끼니까 그분도 또 전달을 하게 되는 그 속력을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조금 높이 나누면서 이렇게 아주 회사에서 많은 그거를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베스트킷 30만 PB 51만 5천 원 정도 됐는데 30만 PB를 부여한 거는 앞으로 제가 오늘 그 중요성을 갖다가 자. 여기에는 또또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30만 배 결정장애인 분한테 그래 그래 어차피 내가 한번 써보기래 마음 먹었는데 그래 뭐 50만 원 정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는 우리 또 사업하는 사람이 그분은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 이분이 완전 마음에 결정을 했네 굳이 내가 사업 어때 해볼 거야 말 거야 뭐 나랑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안한분들어도 벌써 이게 베스트 키스 갖다가 구매를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굳이 구차스럽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 이 사람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을 했구나 참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진짜 뭐~ 주고 누이 주고 누이 좋고 뭐 좋고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마련했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요 베스트 킷 30만 구 누구 5구 누구 누구 누 원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써보면 야 이래서 좋다는 아 이거 이거 참구 누구 누구 깜깜 깜깜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그냥 그냥 콩럼 저기 뭐 다단계 피라미드 뭐가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한테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뭐뭐 뭐 이런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 주는다 손해를 끼친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준다는 것 때문에 다 나쁜 거막 이렇게 깜깜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트킷은 전전시간에 얘기했듯이 요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피비 올라가고 좋고요그 사람도 사업 결심한 거 같이 해서도 좋아 그 사람 자체가 그래 어차피 쓰는 생필품 어 그것도 또 요번에 처음 한다고 이렇게 또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니 자격도 득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왕창 구매를 했으니까는 베스트 키을 구매했으니까 왕창 써보니까 주저 네 주저 네 전달 나도 그 빨리 첫 수영이한테 전달해야지 이것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그거거든요 프로모션을 함부로 제품 구성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의 그걸로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얘는 얘대로난난 난 진짜 놀라는 게이 베스트킷 이게 상시 적용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거를 그렇게 그냥 대놓고 활용을 안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순진한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는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업자들 우리 애터미만큼 많은데 없을 거예요 이건 진짜. 아메이 같은 데 있다 그러면 이거 정확히 맞춰가지고 딱, 딱딱딱 해가지고 진짜 뭐 하면은 이거 한번 권유해보고, 하면 권유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p 비 피비 누적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시원에도 남는 거 있어요? 그럼 내가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좋은 물건, 야, 앱솔루트가 이렇게 좋은지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부렸대 그러고만, 이런 얘기들 나오면 우린 보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 이제, 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퀄리피케이션 Q를 알았기 때문에, 인제서부터는 세븐과 일레븐과 서부터 이제 다음 단계를 얘기할 때, 이 30만 pb, 베스트 킷, 이거는 항상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한 타임으로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으면서, 그 다음 그스타트 그러니까 나로부터 둘을 만드는 그, 그거, 다음 강의. 에도 이게 다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스타트 킷의 의미를 갖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저렇게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각본들을 갖다 짜, 짜야 돼요 거기에 그냥 전 하나의 예시를 해준 거고 아주 공적인 자료들을 갖다 딱딱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걸 만들 그,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시간 정리유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이것까지 그냥 활용해서 풀어주는 건 그냥 공식적인 자료니까 다르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30만 pb의 신뢰를 갖다가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또, 그럴 만한 충분한 회사고, 우리 투명 경영에 진짜 자랑할 거 천지인 회사니까, 저 야, 거기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써보고, 느껴보는 과정에서 회사를 그때부터더 알아보게 되고, 아, 이게, 이런 기술, 이런 기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야, 이건 내가 안할 이유가 없네.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바뀌게끔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그렇게 굳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러다보면 자기가 쓰면서 이거 말고도 뭐 하나가 또뭐 터마신이 좋다 그래서 어른 삶 어른 이렇게 구매해줘야 되는데 전번에 당신 그저 스타트킷 그걸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하고 하는 바람에 내가 할줄 모르는데 나도 한번 배워야 되니까 토마신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물어보면 또 그거 가르쳐주면서 자체 스스로 인터넷으로 자체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때 처음부터 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은그걸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의미 개념이 퇴색 됐거나 완전히 지금 변형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전번에그 최시혁 최시혁 크라운인가 그분 젊은 양만 그분이 나와서 이쪽은 가족이 이쪽은 뭐뭐 뭐 친구 친지 해 가지고 30만 p 비 그분 나 그분이 얘기하는 거왜나 30만 p 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냥.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고 혹시나 무슨 도둑이 제발 걸린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여태껏 13년간 전 그렇게만 봤거든 근데 최시형 최시혁라는 그 사람 한번 어 역시 젊은 사람이 스마트하구만 전 그, 진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아주 다 까발리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이거 다뭐 플랫폼도 그냥 이렇게 받고 다 다 그런 권한을 받으려면 내가 뭐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쓰는 물건 바꿨으면 는데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어 근데 거기에 또 스타트킷이 있어 어 베스트킷이 있어 그럼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얘기하기 나름으로 해서 이거를 얼마든지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30만 p 비를 갖다가 큐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은 모든 기회가 다 처음부터 서 상실되고 단추가 첫 단추부터 이렇게 엇나가는 겁니다 그냥 10개 다 끼워봐야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 어, 가지시라고 지금 이런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예,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